저는 수술하는 도중에 네. 그 비타민C 주사를 꼭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시면 은어 되도록이면 그거를 먹는, 걸 먹는 걸로, 걸로 경구로 보충하시라고 어,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 고마워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환 t v 의동환주치시죠네 네. 우리 반로박기 성형외과의 대표원장님이신 반재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이기는 원장님 네. 오늘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 해주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네. 스트레스와 관련되면서 비타민C 이야기 네, 네, 네. 어, 사실 저도 비타민C를 오랫동안 써보고 공부해왔었는데 네. 우리나라 성형외과 회사 중에서 이렇게 비타민C를 많이 공부하시고 네. 또 이렇게 또 직접 적용하시고 네.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네.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사실 수술과도 좀 관련이 있죠 비타민 C가. 비타민 C는요, 네.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수술뿐만이 네. 아니라 사실은 네. 모든 수술에 있어서 회복 을 하는데 어. 음. 또 염증을 막는데 음. 저는 중요한 성분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그언전 지금까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진료해오셔가지고 네. 수술 벌써 몇년 몇십 년 차시죠. 저 22년 차. 22년 차. 네. 수술 건수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네, 뭐셀 네. 수가 없겠네요. 저, 진짜 계산이 네, 안 네, 되죠. 네,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수술하시면서 어, 만 환자들을 접하면서 네. 뭐 느끼신 게좀 있었나 봐요 비타고시아 음, 대표하는 음, 이유가.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수술이라는 환경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되면. 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음. 정신적 스트레스, 음. 육체적 스트레스. 맞습니다. 네. 근데 수술은 육체적 스트레스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면역이 좋아야 어, 되고, 좋아야 되고 음. 또 상처가 빨리 낫기 위해서는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아주 잘 만들어야 네. 됩니다. 맞아요. 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요소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그 다음에 우리가 그 면역, 음. 면역에 있어서 호중구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음. 비타민C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두 가지 요소에 있어서는 네. 수술 하고 나면 네. 비타민C를 꼭잘 보충해야 되는 아. 그런,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일단 스트레스를 네.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 네. 상처 회복하는 상처 데 도움이 되고 콜라겐이 형성이 많이 되니까 네네. 상처 자체가 잘 아무는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이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비타민C만 충분히 줘도 네. 훨씬 더 빨리 하문다네 네. 분명히 이제 비타민C가 평소에 음. 충분한 분들은 음. 물론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생각보다 비타민C가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최소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네. 염증이 생기거나 네. 상처가 늦게 났거나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환자분들 수술하시고 나시면 네. 많이들 권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수술하는 도중에 네. 그 비타민 C 주사를 꼭 놓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시면은 어, 되도록이면은 그거를 오, 먹는, 그, 걸로, 먹는 걸로, 먹는 로 경구로 보충하시라고 어,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아,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옛날에 그거,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저 비타민 C 수술 같은 할때안 하셨잖아요. 그럼, 모를 때는 저는 네. 안 했죠. 아주 오래 전에. 네, 네. 근데 네. 지금은 하고 나서 좀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른가요? 지금 이제 예전보다 수술 자체도 저더 이제 큰 수술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처도 많이 잘 났고요. 아. 또 염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줄어든 <웃음>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트레스에는 육체적 스트레스도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네, 네. 수술 자체는 사실 육체적 스트레스잖아요. 네 네, 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죠, 사실은. 다 겹쳐서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습니다. 네. 네. 네. 그럴 때 비타민 C가 큰 도움이 된다. 네. 스트레스와 비타민 C의 관계. 네. 네, 네. 부신에 가면 이제 비타민 C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에서. 네. 네. 혈중에 있는 비타민 C의 농도하고 음. 부신에 있는 비타민 C의 농도하고 보면은 20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음. 부신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 그렇죠. 가장 중요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음. 생산하는데. 그렇죠. 그때 비타민 C가 결정적인 조효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는 그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를 이게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되면 음.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겠죠.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음. 그럴 때.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원활하게 분비하지 못하는 경우 음. 우리 몸의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네. 어떤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잘 대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럴 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미리 공급해주면 네. 당연히 이런 문제로부터 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저도 비타민C를 저는 이제 주로 기능이학 쪽에서 네, 네. 만성피로환자들을 보면서 많이 써왔는데 네. 또 전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도 네. 비타민C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공감도 많이 되고 네, 네. 굉장히 기쁜데요 사실은 이 부신기능을 서포트하는데 비타민C가 너무 중요하니까 네. 네.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네. 또 요즘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뭐 우리 요즘에 또 경기도 안 좋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럴 네. 네, 네. 때도 비타민C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네. 대부분의 이제 혼자 만약에 하숙을 한다든가 네, 네. 자기가 이제 음식을 해해 어, 해 먹기도 불리하고 네. 잘 챙겨 안 드시는 분들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하기 쉬워요. 음.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또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웃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어,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어야지. 음. 그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도 많고 그런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비타민C가 수술하고도 관련이 되어있지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네네. 또 다른 면에서 추천드릴 만한 게 있잖아요 바로 네. 노화 방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타민C가 알다시피 콜라겐을 만드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 그런 그렇죠. 조효소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피부, 피부의 피부 노화에 있어서는 네.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 평소에 비타민C를 잘 드셔주시면 음. 어,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런 광노화 음. 햇빛을 받게 되면 맞아요, 우리 몸속에 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비타민C가 또 중화시켜줌으로써 음, 피부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미백도 되더라고요 네, 되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피부가 검게 되는 이유가 여러가지 그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 받아서 네. 피부가 검게 되기 때문에 네. 어, 이러한 부분도 미백 효과에도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그 비타민C 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지 궁금해요 <웃음> 저는 한 네. 8g에서 10g 정도 먹습니다 오, 많이 드시네요 네네네. 저는 요즘에 4-6g 정도 먹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드시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나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네. 물론 이제 비타민C를 또 과도하게 먹다 보면 네, 네, 네. 또 속이 쓰릴 수도 있고 그렇죠. 부작용도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네.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네. 메가도스를 네. 하고 계시는 것이 네. 피부 노안에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아주 네. 도움이 된다고 네. 할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네. 그 성형 수술 후에도 비타민 C를 꼭 복용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네. 평소에도 비타민 C를 통해서 네. 피부를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자,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어... 먹을 때 혹시 마지막으로 네, 주의할 네. 점몇 가지만 좀 네. 네, 설명해주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든지. 아, 속 쓰려서. 아니면 설사를 한다든지. 설사.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용량을 음. 어, 2g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1g 정도부터 시작하시고 아. 중, 어, 속이 쓰린 분들은 음. 중성 비타민을 음. 이용해서 네. 중성, 비타민. 중성 비타민과 일반 비타민을 적당히 섞어서 네. 드시다가 용량을 조금씩 느리시면 네. 가장 안전하게 잘 드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것도 공복에 드시면 안 좋잖아요 네. 속이 네. 쓰릴 네.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평상시에 물도 네. 많이 드셔야 되고 네. 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물도 네. 많이 먹게 저절로. 많이 <웃음> 이제 땡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네. 충분히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아무튼 오늘 비타민 C에 대해서 너무 네. 좋은 얘기해 주셨고 네. 또 성형외과 영역뿐만이 아니라 네. 스트레스 받는 모든 분들이 네.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별 때마다 네, 너무 네. 좋은 얘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제가 항상 더늘 자주 찾아가서 <웃음> 네. <웃음> 부탁드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